안녕 얘들아 오늘 새로 전화국이 된 차그무라고 해 아직 많이 낯설지만 잘 부탁해 어, 완전 잘생겼어 뭐야 완전 연예인 같아 그러면 구무는 어디에 앉을까? 음 빈자리가 없네 야, 야 절로 가 절로. 어, 로왜 어, 어, 어, 밀어? 아, 선생님 여기 빈자리가 생겼어요 구무야 여기로 와 얘들아 마음은 고맙지만 난 여기 앉을게 아 아니 왜 여기 앉지그래 니가 못생겨서 뭐 그래 뭐래 뭐래 찾았다 어 완전 잘생겼어 어 음, 금우야 어, 여기 내가 어, 너 주려고 가져온 어. 어제부터 내가 기른 열심히 기른 고랭지 감자야. 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 어 <웃음> 아이 그래도 먹어보지. 아이 너 근데 정말 연예인 지망생이야? 어 그건 아닌데. 어, 이 그런데 <웃음> 아이 넌왜 이렇게 잘생겼니? 아이 내일부터 너 바로 연예인 해라. 나만의 연예인. 내가 평생 덕질해줄게. 껴. <웃음> 고마워. 아, 아우 아우 아우 야나 잠깐 복원실좀 갔다 올게 아이 갑자기 왜 어? 아, 아, 금호 때문에 아, 눈이 너무 아파 너무 눈이 부시잖아 아무래도 너무 잘생긴 걸 봐서 안구 건조증에 걸린 것 같아 안약좀 넣어야겠어 어, 알았어 빨리 다녀와 아우 내눈 아우 내눈 어, 아 아파. 뭐야? 둘다 괜찮아? 어, 어, 난 괜찮아. 어, 나도 괜찮아. 어? 아? 어? 루루잖아. 아, 루루야, 미안해. 내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 괜찮아. 나도 정신 없이 들어왔는 걸 너무 보고 싶어서. 뭘? 아, 아니야. 어쨌든 둘다 괜찮아서 다행이다 음 벌써 종이쳤네 다음 수업 잘하고 여기서 수업 마친다 아 힘들었다 옛맨날 <웃음> <웃음> 자기만 하네 어휴. 그래도 앞에 그무가 있어서 눈호강한다 그런데 <웃음> 아, 민지야 어제 너랑 부딪친애 이름이 요루루라고 했지? 응 그런데 <웃음> 어? 왜 요루루는 무서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모양 근데 너 언제 일어났어? <웃음> 아 뭐야 장꼬대였냐? 요루루는 <웃음> 어떤 애야? 평소에 말도 없고 조용하길래 이 예, 사실은 말이야 솔직히 딱 봐도 외모는 우리 반 여자애들 중에서 제일 예쁜데 소문이 안 좋아서 애들이 다 피해 소문? 이건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소문인데 요루루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지 아참 그리고 아빠는 살인청법자에 엄마는 조폭 두목이래 뭐? 그러니까 너도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음. 에 말도 안돼 저렇게 얌전해 보이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학교 없고 감옥에 있겠지 맞아 사실 우리도 소문이라고만 믿고 싶은데 그냥 뭔가 그 여자의 촉? 요루로만 보면 음침하고 소름 끼치는 거 있지?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은 잘 다가가지 못해 음... 다들 너무하네 어떻게 보면 확인도 안된 소문 때문에 이안에서 왕따가 된 거네? 그렇긴 한데 나도 사실 유루루랑 친해져 보려고 노력은 해봤어 근데 계속 이상한 말만 하고 아, 오히려 우리를 피하는 거 있지 뭔가 오싹한 기분도 들고 아마 소문 때문에 그럴 거야 원래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면 친구들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거든 그래서 아마 요루루 쟤는 오래전부터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게 분명해 음 하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직접 봤대? 만약에 그게 헛소문이라면 얼마나 요루루가 외로울지 생각해봤어? 나도 초등학생 때안 좋은 소문 때문에 친구 없이 몇년 동안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어 그래서 모르게 계속 제가 신경쓰이네 미안 맞아 내 친구들도 직접 본건 아니었어 소문에 소문으로 들은 거야 진짜 그모는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착하고 이해심이 깃다니깐 어, 어, 맞아 어, 그모는 얼굴 천재야 어. 아무래도 말을 걸어봐야겠어. 누구한테? 요루루...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게 너무 안쓰럽잖아. 내가 헛소문이란 거 밝혀줄 거야. 그래, 그 뭐야? 네 선택은 존중하지만... 나도 친해지려다가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친해지는 마. <웃음> 너무 걱정 마! 안녕?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웃음> 그 다이어리에 뭐라고 적는 거야? 어, 아... 뭐무것도 아니야 설마 데스노트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이름 적으면 막 사람 죽고 아...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림 그리고 있었어 봐 오... 귀엽게 잘 그렸다 그래? 이 터키 이름은 반이고 곰돌이는 푸우야 어때? 귀엽지. 음 귀엽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음 너랑 친구 하고 싶어서 용기내서 왔어. 나랑 친구? 음. 어. 어. 야야. 어, 야. 둘이 금세 친해진 것 같은데? <웃음> 뭘, 뭘 친해져? 아니 그무랑 요루로 친해진 것같다고 <웃음> 그무는 얼굴 천재 <웃음> 아, 아, 오래 그무 괜찮겠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 <웃음> 얼리니 골리니 그모는 바람둥이 바람둥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바람둥이야 그만해 야. 야 얘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셨는데 아빠가 바람 피신거래 보이 <웃음> 보이 <웃음> 아니라고 니네가 뭘 알아 내가 <웃음> 여자애들 오시는 거 보면 탈지 바보야 보이 <웃음> 보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도 소문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웃음> 그런 소문을 믿을 뻔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림 그리고 있었어 봐오 귀엽게 잘 그렸다 그래? 이 터키 이름은 반이고 곰돌이는 푸우야 어때? 귀엽지? 음 귀엽네 그렇게 순수하고 수줍게 웃는 아이인데